태풍이 오고 있다는데 저는 용산에서 하고 있는 유유한 페스티벌에 가고 있습니다.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열리는 페스티벌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긴장이 되기도 하네요. 마치 미카엘을 처음 갔을 때그 기분이라고 할까요? 대략 1시간 정도 전철을 타고 용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. 행사 장소는 2번 출구에서 1분 거리에 있다고 하니까 전철로 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가면 팝콘 디 스퀘어라고 D의 의지를 흘리는듯한 장소가 나오는데요. 쌍구는 못 말려 행사도 같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지 가족끼리 오거나 커플로 온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. 입구에서 바로 보이는 입간판을 따라서 안쪽으로 쭉들어가면유희왕 행사장이 나왔는데요. 수많은 듀얼리스트들과 멋지게 진열된 상품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. 또 마침 행사 이벤트 중에 하나인 하노이의 기사단과의 듀얼도 막 시작하려 하고 있어서 구경을 할 수가 있었어요. 듀얼을 구경하고 있다가 유튜버 오로치 님이 계셔서 염칠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인사와 악수를 요청을 했는데 친절하게 받아주시면서 명함까지 건네주셨어요 크리에이터다운 멋진 명함을 보니까 영화 속의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그리고 나서 붉은 벚꽃 매트를 뽑을 수 있는 럭키드로우 이벤트를 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뽑기가 종료되었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날 행사가 시작하자마자 카이바마냥 카드를 300만원어치 써서 뽑기권을 다 쓸어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. 네, 뽑기는 할수 없었지만 선행 발매한 프리미엄 팩을 구매하고 캔베지와 포토카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. 네 이제 행사도 충분히 구경을 했고 휴식도 취할 겸 해서 카페에서 음료수를 마시기로 했는데요 콜라보 음료로 오렌지 음료와 민트 초코 라떼를 팔고 있더라고요음이 취향 만 나는 걸 누가 먹는다고 네 그게 바로 저네요 6층에는 카페가 여기 하나뿐이어서 짱구 행사장에 놀러온 쿠플들 사이에 앉아 주섬주섬 본을 산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내 인생이 레전드다! 자괴감을 뒤로하고 음료수나 마셔야 되겠네요. 음료수도 다 마셨으니까 이제 다시 전철을 타고 집으로 가야되겠네요 오늘 구매한 프리미엄 팩은 어, 나중에 개봉 영상으로 확인을 해주시고 다음 브이로그 영상도 기대해주세요. 그럼 안녕!